대박이다 진짜 어 대박이야 어떻해 어떻게 e 안녕하세요 안대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강원도 평창에 있는 오대산에 왔습니다. 어, 지난 산방기간에 산방 기간 모르고 왔다가 입삼 통째라서 비로봉을 못가고 그냥 돌아갔던 굉장히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벤지로 다시 왔습니다. 안녕! 오랜만에 정훈이랑 같이 오대산에 왔습니다. 안녕! 가볼까요? <웃음> 오늘 저희는 상원 산방지원센터에서 시작해서 현재 위치는 상원사입니다. 어, 중대를 지나서 정멸보공을 지나 비로봉까지 갔다가 다시 현위치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상원사 코스는 어, 경사도는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요. 어, 정멸보공까지는 쉬운 산행일 것 같고 정멸보공에서 비로봉까지는 경사도가 35%가 나오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길이 잘돼 있으면 시엄시엄 천천히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대산은 중대를 중심으로 북대, 남대, 서대, 동대. 네 대가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그래서 그 위에서 보면 연꽃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대산이라고 합니다. 아, 모르셨죠? <웃음> <웃음> 액션! <웃음> 네, 오늘 날씨 좋고요. 햇빛도 좋고요. 습도도 딱 좋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 상원사를 지나서 정말보궁으로 가고 있습니다 7km 정도라서 물만 가지고 가볍게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 중간중간 보여 드릴게요 이 푸른 매력은 다시 봐도 너무 그립습니다 비로봉 2.7km 나왔습니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조차도 사랑스럽네요 오대산에서는 이렇게 다람쥐를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열심히 올라가 봅니다 이렇게 다람쥐가 있는 풍경이 믿겨지세요 다람쥐찡단이라 정신이 없는 정은입니다 아. 네 오늘은 저희가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티를 입고 왔습니다 네. 블랙야크 협찬 아니고요 저희가 사입버전으로 아 <웃음> 협찬 해주셔도 됩니다 <웃음> 지금은 계속 이렇게 편안하게 계단을 오르는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정은이는 다음 달 초에 서울 부산 500km를 이틀 동안 달리는 기부 라이딩을 간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체리티! 체리티. 응원.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웃음> 정말 부궁이 300m 나왔습니다. 어,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만난 지 1년 됐네요. <웃음> 1주년. <웃음> 1주년 됐습니다. <웃음> 자, 우리가 1년 동안 뭘 했는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일단 처음 만난 게 작년 여름에 시우리 라이딩을 가서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기억에 남는 거는 가을에 저희가 미시령과 한계령의 단풍라이딩을 갔었죠. 어, 어, 그때 그리고 나서 또 어째어째 하다가 산에 간 거가 어디였나요? 우리 같이 간 산이 뭐였지? 어승생악! 어승생악! 한라산에 설산을 보러 갔는데 그때 성판악이랑 여기가 다설눈 때문에 통제가 돼가지고 어승생악을 갔다가 그 다음에 용눈이오름 갔다가 그렇게 제주도를 한번 여행을 하고 드디어 다시 저희가 한라산을 같이 올해 봄에 다녀왔습니다. 백눈땀을 보고 정훈이가 산에 덧빠져가지고 혼자 막 BAC 인칭하러 다니고 <웃음> 자전거와 산은 다르죠? 완전 다르죠? 다르, 어... 달라요. 자전거보다 산이 더 좋은 점은 뭐가 있나요? 풍경을 좀더 즐길 수 있는? 그치. 풍경을 보고도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어 그냥 눈으로 빠른 속도가 지나가는 아 거를 아 느끼고 많은데 산은 풍경을 조금 여유있게 즐길 수가 있고 멋진 곳에서는 잠시 쉴 수도 있고 그리고 막 자전거는 좀 쏟아내는 운동이라 그러면 산은 좀 내려놓는 운동? 그렇죠. 어좀 내려놓는 그런 운동일것 같습니다. 네. 둘 중에서 뭐가 더 좋은지 생각해봤는데 답을 못 내렸고요. 엄마가 더 좋냐? 아빠가 더 좋냐? 뭐 이런 거 <웃음> 이런 답인 것 같습니다. 누가 들으면... <웃음> <웃음> 네 지금 제가 자전거 타는 친구들 사이에서 산천지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렇는 <웃음> <아시 사는? 웃음> 지킥입니다 가보자 틀고 폭포수에서물 맞아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비로공이 1.1kg 남았습니다 지금는 경사도가 좀 시작될 예정이에요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가 너무 맛있어요 우대산은 등산로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다른 산이랑 다르게 너무 깨끗하고 너무 깔끔해요 그리고 지금 상원사에서 시작하는 코스가 쉽습니다. 경사도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셀려나 했는데, 뭐, 수락산보다 쉽고요. 그리고, 한, 북한산 100군데 가는 정도?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오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7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오전에 일찍 산행하시고, 가까운 강원도나, 아니, 강릉이나 이런 데 가셔서, 바다도 보시고, 물회도 먹고, 좀 쉬셨다가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대산 등산로 코스는, 굉장히 오래된 고목도 많고, 일단 벌레가 정말 없고, 다람쥐가 진짜 많아서 응. 오르는 내내 귀여운 다람쥐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정말 좋습니다 어머! <웃음> 안녕하세요 이건 정은이 카메라입니다 이건 제 카메라고요 오랜만에 <웃음> <웃음> 어, 오늘 <웃음> 혼자 맨날 영상 찍고 놀다가 간만에 정은이가 또 이렇게 조감독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요즘 마스크 때문에 트러블이 엄청났거든요. 저희 근무할 때 마스크를 조금 더 열심히 써야 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습하고 이래서 지금 얼굴에 난생처음 없는 진짜 굉장한 트러블이 엄청 많은데 지금 1차로 비비로 가린 다음에 2차로 어플이 싹 없어졌습니다. <웃음>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비로봉이 700m 남았고, 지금 제일 센 경사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찐 비로봉은 어떤 사람의 비로봉인가요? 얘가... 어... 어...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아! 목이!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대산 비로봉 정상 해발 1563m 있네요 하늘도 보세요 산도 보세요 구름도 보세요 정은이도 보세요 <웃음> 아, 이 정상 보는 맛에 산에 오는 거죠 저희는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정상 뷰 어땠나요? 아, 너무 좋았어요 <웃음> 너무 좋았어요 <웃음> 제가 정상 속에서 인증 사진 찍는데 제가 딱서 있는 포즈랑 다람쥐가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포즈로 <웃음> 나타나가지고 <웃음> 인생샷을 찍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저희는 이제 하산에서 우리 어디가죠? 꼬막 먹으라! <웃음> 예. 강릉에 꼬막 비빔밥 엄진에 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본점에 가서 강릉 엄진의 꼬막 비빔밥을 먹고 <웃음> 만석 당당정을 사가지고 <웃음> 운동을 얼마 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먹고 갑니다. 귀여운 다람쥐 또 등장. 너무 더울 것 같아가지고 일찍 시작했는데. 어, 오대산의 상원사 코스는 이렇게 정상까지 계속 숲길을 걷는 코스라서 어, 여름 중에서도 굉장히 그래도 시원하게 걷다 보니 다람쥐를 또 만났는데요. 뭔가 숨겨주고 나뭇잎으로 다 덮는 거 보이세요? 완전 귀여워요. 게다가 원래 산이 지금 짓는 다람쥐가 맞나요? 지금까지 갔던 산들 중에서 오늘 다람쥐를 제일 많이 봐서 오대산에 유난히 다람쥐가 많이 사는 건지 아니면 원래 6월 달에 다람쥐가 이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다람쥐를 한 30마리는 본것 같아요. 다람쥐가 일단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뭐 견과류나 다람쥐 먹이를 주면 도망가지 않고 계속 잘 먹고 두세 마리가 떼지어 다니고 등산로에서도 다람쥐가 계속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다람쥐를 정말 많이 봤는데, 어 너무 예뻤어요. 오늘 어데서 어땠습니까? 아 오늘 어데산 어, 너무 좋았어요. 다람쥐 몇 마리 봤나요? 한 <웃음> 500마리. 맞나요? <웃음> 5 0 0마리 맞나요? 아니 무슨 다람쥐가 오대... 이렇게 많이 살아? 아 어데산은 다람쥐에요. 다람쥐 사는 다람쥐 다람쥐 <웃음> 다람쥐 <산인> 걸로. <웃음> 정말 지금 이 산에서 나는 플레임이 다른 산이랑 아... 좀 다르게 좀 묵직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너무 좋은. 데 네, 피톤치드가 아, 한 1,000 10 10 ppm 정도의 농도로 음. 지금 달고 있어. 요 오대산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진득하게 나는 산의 향기를 깊게 들여마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웃음> 아니 유난히 유난히 되게 진한 향기가 나요. 정말 이게 또 여름산의 매력인가요? 아니면 오대산의 매력? 아니 옆에 또 개방산이 있다는 거예요. 온 김에 또 개방산도 <웃음> 가보고 싶고 여기까지 왔는데 개방산도 가보고 싶다. 그러나 네 오늘 오후는 조금 더 탁분하게 산뜻하게 엄지네꼬막비빔밥으로 <웃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김영란에게 산이랑 어, 나에게 산이 입니다 돌아가는 길, 정나무 길도 너무 좋습니다. 꼬막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안먹게 번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바닷가에 밭을 고 바닷바람 맞으며 편안하게 마무리했습니다.